우리, 집, 우리 집으로 들어갈까? 아, 또 들어가자! 어디 갈라 그래, 우리 나무야! 아이고, 우 불상에서부터 갈까? 또 들어가자! <웃음> 아, 너무 재밌고, 세상 재밌고! 자, 이것도 틀고, 써주고, 듣고 들어가고! <웃음> 아, 재밌다! 이번에 할 포켓몬은 아낌없이 빼앗는 데로트입니다자이데로트로 사용할 스킬은 저주와 우드, 홀은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진입 물건은 기아베버리티, 도움, 베리어, 홀, 서포터 이렇게 튼튼하게 방어 아이템 들고 갈 거예요 자 배틀 아이템은 상처약, 탈출 버튼, 분화, 스모크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상처약 들고 가보도록 할게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빼앗는 데로트를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좋아요 아 진짜 잠깐만 주공 일로와 <웃음> 일로와 저주다 이자가파이사 <웃음> 생명력 이거 뭐고 다빼다버릴거야 이제 이거 아, 그냥 로토무 와 뭐야 뭐해 오울팀 너무 잘하는데 아나탱커기가 너무 편한데 비싸지고 주공 <웃음> 야 일로와 루카리오가 뭐 오울 무서운데 너무 무서운데, 오, 너무 무섭고, 세상 무섭고, 일로 와, 일로 와, 다 아, 사라져라, 내가 너네들 너네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겠노라, <웃음> 일로 와, 일로 와, 아주 귀찮게 해줄게, 야 우리 탱커가두 명이야, 야탱커가두 명이니까 아무것도 못 하네, 자 들어갑시다, 들어갑시다. <웃음> <웃음> 일로와, 개딱지 일로와. 자, 우리 막난이 저 먹게끔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, 저희는. 나이스! 아주 좋아요! 미안하다. 미안하다, 루카리오야. 이거 깡패요, 그냥. 우여워! 일로와. 뭐, 뭐 하라고? 일분 나와. 너네 둘다 나와. 야. 야, 이 자식아. 안녕히 계세요. 전 도망갈 거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? 어 그렇구나 그 체력도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? 어 너도 일로와 하하하하 <웃음> 야 뭐야 이게? 포켓몬이야 뭐야 이게? 아 사기야 야그러지 야그러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허어 안 죽을 것 같은데? 절대 안 죽을 것 같은데? 아 죽었네 아유 아까워라 아 너무 아까운걸 자, 좋아요. 우리 썬더 이제 먹어보도록 할 거고요. 저는 딜러가 아니니까 앞에서 이제 대놓고 먹구불 줄 겁니다. 이렇게. <웃음> 자, 그쪽 내려가면 어떡하냐? 아, 그로 가봤자 의미 없어. 어, 어차피 우리 팀이 다 거기 포진해 있거든? 야, 이거 진짜. 야, 진짜 아무것도 못해. 뭐해? <웃음> 아이고 달꽃기님 일로 오세요 아유 그거 가봤죠 어차피 떠날 뿐이야 그냥 얌전히 있으면 돼아 아낌없이 루카리오의 체력을 빼앗아 버렸군요 아니야 나쁘지 않아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자 과연 자도깨불볼 찍고 이거 내가 먹고 맛있는데 어유또 피우 빼야지 어, 체력 회복해 야지~ 아이고, 이거 불써야지 지금~ 죽동 모든 걸 빼앗아 버릴 거야~ 너의 체력이고, 너 경험치고, 모든 것을다 빼앗아 버릴 거야~ 맛있고~ 야~ 아낌없이 뺏는 나무입니다, 여러분~ 어떻게 가야지~ 나이스~ 좋아~ 자~ 이제부터 모든 걸다 빼앗아 버릴 거야~ 모든 것을 다내 소나기에 넣겠다~ 대놓고 들어가~ 어, 대놓고 들어가~ 다빼서 버릴 거야~ 야~ 출동~ 이거 빠져야지~ 어~ 꿀 넣어야지~ 너의 체력을 내놓거라! <웃음> 발사! <웃음> 뭐이 자식아! 불러야지! 어. <웃음> 어 도망갈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아 이거 죽었네. 아 너무 아쉽네! 야안 죽었는데? <웃음> 살았는데? <웃음> 들어와야 되는데. 아! 살았어 살았으면 됐어. 여기로 와! 야 잠깐만! 왜 이렇게 아프냐! <웃음> 얘들아, 이러지 말자. 아니 우리 이거 다 뺏기는 거야, 진짜. 아, 왜 아무도 안 와, 여기. 아, 아 뭐해. 야, 근데 그렇게 뚜둑이 맞아도안 죽네. 튼튼하기 진짜 튼튼하다. 죽어. 이리 와. 어디 가. 발자. 이리 와. 이리 와. 지금, 어? 뭐 감히! 왜 나무 이렇게 졸리는 거야? 갈가무이 먹자, 진짜. 갈가무이 먹자. 아, 진짜. 갈가무이 먹자. 나이스! 살았다! 아니, 막나면 뭐해! 설마, 그 빌드야? 백도 빌드야? 그럼 나도 할 말이 없다. 왜 애들이 다안 와? 아니, 야, 너무 늦었잖아. 다 뺏겼네. 아, 아. 야! 아니 그거 궁극기 도못면 야! 아, 아, 아, 아. 궁극기 있으면 어떡해! 거기서야 진짜 큰일 났는데 이거? 아니 피카츄 궁극기 없으면 어떡해! 아 정글 레벨이 왜 저러지? 아, 아 진짜! 왜안 와! 뭐해 망나요! 와! 뭐야! 어 <웃음> 대박인데? 내가 트롤이었다 이건. 우와, 이건 내가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. 주강, 일로 와. 우디가 궁극기 발사, 일로 와, 이리로 와. 주강! 어 <웃음> 아, 됐다. 자, 우리, 집, 우리 집으로 들어갈까? 자, 우리 집에 아주 좋은 물건들이 많아요. 아, 또 들어가자. 어디 갈라 그래, 우리 나무야. 아이고, 불쌍에서부터닦까또 들어가자. <웃음> 아, 너무 재밌고. 세상 재밌고. 나 이것도 틀고, 써주고. 믿고 들어가고. <웃음> 아, 재밌다. 모든 것을 빼앗아주겠다. 너네들을 아주 극한의 고통으로 내가 만들어줄게. 꿀, 이거 안 넣는 게 낫지 않을까? 막으러 가는 게 좋아요. 저는 막겠습니다. 그렇지. 나이스! 와 이겼다! <웃음> 자, 우선, 전적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전적이, 와, 딜량 뭐야? 와, 받은 데미지가 10만이라고? 역시, 모든 곳을 다빼앗서 버리는, 우리, 아낌없이 뺏는, 나무가 아니었나 싶네요 자 이번 해본 베로트는 패치로 인해 좋아진 걸 느꼈고요 요즘에 아직도 원딜 메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그 원딜러들을 제대로 잘 지켜줄 수도 있고 적진을 붕괴를 할 수도 있는 강력한 베로트가 상향을 먹었다고 라할수 있겠네요 자. 이번에 플레이해본 베로트는 정말 맘에 들게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수 있고요. 자, 여러분들께서도 상대방을 돌려주고 싶다 하시면 베로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.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